어느 주말 저는 가족들과 켄텍스 일렉트로마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분명 식자재 코너를 돌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고 싶은 건 많구나 라고 느끼던 중 사악한 가격표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스피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제작비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야! 오늘 제품은 벨레 멜로우 블루투스 테이블 스피커 W001T라는 제품입니다. 테이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신박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무선 충전 및 유선 충전 포트가 달려있어 사이드 테이블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구입 당시 일렉트로마트와 인터넷 최저가가 249,000원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손맛을 느끼며 바로 집으로 들고 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테이블 부분과 다리 부분이 분리되어 있고 육각 렌치와 육각 나사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제품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실에 놓으니 인테리어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분입니다. 브릴멀크 <목> 멜로우 W001T는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며 클래스 D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출력이 상당히 빵빵합니다. 제품을 충전하기 위한 아댑터와 3.5 옥스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완충 후 아댑터 없이도 6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전원 및 재생, 볼륨 버튼이 있고 후면에 USB 전원 포트, 옥스, 아댑터 포트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뚜껑이 열리는데 바로 이 부분이 무선 충전이 가능한 부분이고 뚜껑에 따로 충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따로 분리되므로 뚜껑만 따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사이드 테이블로 설정샷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소파 옆에 읽지 않을 책이나 핸드폰 등을 놓아두기 아주 좋습니다. 간단한 음료를 놓아두기도 아주 좋습니다. 무리 아니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라면 닌텐도 스위치가 가장 자주 올려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재나 책상 근처라면 LP나 CD 등을 두어도 좋을 것 같다는 무리한 설정샷입니다 CD를 샀지만 블루투스로 음원을 재생하는 슬픈 현실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침대 옆 베드룸 테이블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기 전에 이렇게 올려두면 간단히 무선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Burn milk. 벨레 멜로우 W001T의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T와 501T라는 상위 모델이 있는데 둘다 구형 모델이라서 블루투스 4.2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1T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기능이 없고요. 501T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기능이 있지만 301T에 비해서 몇 만원 정도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01T와 501T 같은 경우는 테이블 내부에 스피커 유닛이 2 w a 유닛으로 4개, 360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001T 같은 경우는 전면에만 플레인지 스피커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001T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만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01이나 501 같은 경우는 360도로 소리가 다 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360도로 소리가 난다는 게 거실 중앙이나 이렇게 놓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는 부분이라서 많이 신경 쓰일 정도의 장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봤을 때 출력 면에서는 세 가지 모델이 다 비슷비슷했는데, 301T와 501 t T 가 아주 미세하게 음질이 조금 좋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음질이 그한 십몇만원 정도 되는 차이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 그런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어, 구매를 하실 때 그냥 001T 와 301, 501은 디자인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501 같은 경우는 301에 비해서 무선 충전 기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일 수 있기는 한데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몇 만원을 더 주고 굳이 무선 충전 기능을 안 쓰셔도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 가이드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그 테이블입니다 라구치 아들인가요? 테이블형 스피커예요. <웃음>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웃음> 야 얼마 주고 샀냐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야 조연경 얼마 주고 샀냐고 이거 이거 산 거지? <웃음> 그럼 얻었겠어? 훔쳤겠어? 아야 제작비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얼마 주고 샀대? 예쁘잖아요. 예쁜 쓰레기잖아! 아이, 뭐야. 스피커도 들어보지도 않고 쓰레기래. 아이, 뭐 이렇게 생긴 거다 그.. 고만고만 하겠지, 뭘. 일단은 이 제품이 저음이 있거나 그런 스피커는 아닙니다. 초저음역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이도 적당하게 있고 미들이 또쏘진 않아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음이 없다 보니까 미들이 쏘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 예, 미들이 쏘고 그렇진 않습니다 얼마면 절 때리지 않으실 거예요? <웃음> 음, 한 20만 원? 아 진짜? 마트에서 음. 249,000원 야 <웃음> <웃음> 미쳤나봐!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너 이거 샀어? 형 지금 잘 쓰고 계시잖아요. 커피도 뭘. 드시고. <웃음> 여기다 줬으니까. <웃음> 그럼 형 지금 핸드폰 올려놓고 계시잖아요. 음. 무선 충전되고 있는 거야. 음, 뭐 이런, 이런 무선 충전은 요즘 많으니까. 그 뒤에 음. 유선포트도 있어. 오. 어. 철판 기능은 안 돼? 고기 구워 드시게요? <웃음> 어떻게 알았어? 야외에서 왼손에 맥주, 어? 오른손에는 어, 젓가락. 어? 근데 그게 이제 야외용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음. 형 거실에다 놓시고 음. 음악 틀어놓고 술한잔 드시는 거지. 왜? 어차피 술은 드시니까. <웃음> 20만 원중반대이디자인에이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람들이 무난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디자인은 스피커 성능이 나쁘지 않네요 괜찮아요 거실에다 놓고 캐주얼하게 쓰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 예. 저는 홈 오디오가 이렇게 예전처럼 괴착 스피커들 이렇게 높게 쌓아놓고 앰프들 또 이렇게 쌓아놓고 어, 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그런 재미들도 있고 또 그거를 아직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저 또한 그런 거를 선호합니다만 어, 이제 조금 더 트렌디한 시장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회장님들한테 등장 맞지 않는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음질이 좋은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또 여러모로 취미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도 주변에서 이제 오디오를 즐기려는 그런 입문자분들이나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 오디오를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은 이제 디자인 이 집안의 인테리어와 얼마만큼 잘 묻어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오디오파일 입장에서는 조금 안 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불과 몇년 전에 뭐한 몇만 원대의 그런 스피커들로 뭔가 거실 주방 이런 데를 채우던 때 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스피커의 급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약간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악 감상들을 하시다 보면 언젠간 이제 회장님들도 귀가 트이셔서 어, 야 이제 괴착 스피커가 아니면 못 듣겠다 뭐 요런 느낌으로 올라가시지 않을까 라고 저의 간절한 소망을 한번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블록. 오늘은 벨레멜로우 W001T 이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이 테이블형 스피커로 굉장히 또 비싼 모델들이 있었어요 루악이나 이런 데서 나온 그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벨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그 다음에 되게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거실, 안방, 서재 이렇게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춘 제품인데다가 뭐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 소리를 들어 봤을 때도 어뭐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쓸만한 스피커다 라고 저희가 인증을 해드리는 거니 만약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희 구매 가 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넘. 아 이게 마트를 가다 보니까 네. 마트에서 요새는 하이파이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안 된다. 고 네. 나는 가고 싶지 않지. <웃음> <웃음> 하이파이 코너가 있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있는 스피커들 있잖아요. 네. 루아, 제네바 이렇게 비싼 애들 있다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영이 하나 빠진 애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딱 봤는데, 오, 되게 괜찮아. 그래갖고 제가 아, 저 제품은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알고 있을까라고 하고 거기서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오, 어, 몇 사람 실제로 되게 문의도 하고 나 이거 되게 사고 싶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나도 사고 싶어지겠지 하고 <웃음> 제작비 카드로 시원하게. <웃음> 야, 우주마.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아 여기서. 어. 그래서 스피커는 이쪽 한쪽만 나와요. 어, 어, 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10만 음. 원더 주면 음. 다 나와. 서라운드로. 어. 그럼 10만 원더 주지 그랬어. <웃음> <웃음> 이거의 상위 모델은 음, 음, 음. 360도로 다 나오고 음. 이거는 한쪽으로만 나와. 나는 어. 360도나 무지 음. 앞서 생각할 때보다 웃긴 게 네. 그럼 이거 방 중앙에만 나잖아. <웃음> <웃음> <웃음> 돈값 을 하려면 <웃음> 거실 한복판 있어 내려 또 섬처럼. 그래서 그거는 약간 감성의 영역이 있어. 뭐 뭔데? 원목 느낌이 더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케아 감성이고 음. 그 10만 원 위에 상위 모델 그러니까 301이나 그 위에 또 상위가 또 있거든요. 음. 그래서 301이나 501 같은 모델들은 음. 어, 약간 그 북유럽에서도 음. 그더 나무나무한 음. 휘바휘관어 휘바, 휘바. 어, 그쪽 음. 그러면 북유럽이 아닌 거 아니야? 뭐안 가봐서 몰라 <웃음> 맨날 씹기나 했지 <웃음> 어. 어쨌든 뭐 어, 저기 뭐 스칸디나비아 뭐 음, 그쪽 음, 음. 느낌이 있고 아, 연어 나라 어 스칸디나 거긴가? 연어 맞아 <웃음> 거기 차가운데 아니야 차가운데 광어랑 헷갈린 거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거 썸네일 나갈 때 그래도 광어를 해라라 <웃음> 내가 생각할 때 요새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 형이 선택한 썸네일 때문이야 <웃음>